오늘은 아주 어, 눈 감고도 수 있,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고구마 마탕 예, 안 깎아줘 얼룩얼룩하게 깎아야 돼 이렇게 얼룩이 고구마 마탕 깨끗이 친 거니까 바로 해도 돼 모양은 세모나게 그릇이 필요 없네 치기용류야 음. 비닐봉지에 넣은 거 넣는 거? 한세개 정도 넣고 딱 이제 고구마에 기름을 묻도록 이렇게 깨줘야 돼. 여기 설탕. 번거롭게 기름에다 튀길 필요 없어. 이렇게 하면 연구는 간단하게. 좀 했구만. <웃음>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맛탕. 그러니까, 식용유를 이렇게 묻혀줬으면 설탕을. 설탕으로 또 이렇게 입혀줘야 돼. 그 다음에, 어, 까만 깨 먹을 때 깨가 하나서 씹히면 고소하니까 까만 깨를 좀 넣어주고. 이제 납작하게 펴줘야지. 포개지면 바삭바삭하지 않으니까. 돌리면 끝나? 응, 돌리면 끝. 간단하네. 간단. 눈 감고도 한다니까. 아주 연구를 했구만. <웃음> 연구를 했어. 이제 180도 15분. 와, 봐봐. 보고, 칼자. 15분 돌렸는데 더 이제 이렇게 바삭하게. 먹고 싶으면 조금 더돌려도 돼. 우리가 조금 더 돌릴까? 한 돌려야 3, 되나? 어, 한 3분만 더 돌리자 한 분만 한 분만 12분에 끝면돼 3분 지났으니까 됐네? 응 음. 됐지? 맛있어요? 음. 아직 뜨겁잖아 끄어 식어야지 응 음, 맛있다 더 식어야도 바삭거리지 음. 음. 이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고구마 맛탕을 음, 에어플라기에 아주 쉽게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감사해요